이래도 하고, 저래도 하고,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,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. 어차피 가는 세월을 그렇게. 눈 뒤에서 떠밀지 말아오 천천히 하고 싶은 이내 마음. 절회도 받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 어차피 가는 세월은 그렇게 눈뒤에서 떠밀지 말아다오 천천히 하고 싶으니 내 마음 나겹지고 눈벌하시면 또 떠나가는 걸 뒷걸음질하지 못하게 한글